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닥터진이 처음 개원을 하게 되었던 시기에 스승님께서 손수 전해주신 한통의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딱 지금 정도의 11월 초였어요. 닥터진이 애기 의사였을 때부터 스승님으로부터 많은 수술을 배우고 경험한 뒤에 아주 조금 자라서 어느덧 유아 의사가 되었을 때예요. 히히, 이제 나 정도면 수술 경험도 많고 누구보다 수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나와, 까불기만. 어느 날 스승님께서 그런 닥터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오, 닥터진, 이제 닥터진에게 더 가르쳐줄 것이 없으니 하산하도록 하게나. 원장님 원장님 닥터진은 아직도 원장님께 배워야 할게 너무나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네 이 미용 성형의 세계는 어차피 너무나 깊고 넓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다네 이제는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서 닥터진 스스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발전하는 것이 좋다네 단지 자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이 편지에 담았으니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게나 닥터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껏 훌륭히 성장한 것을 보니 나도 기쁘다네 하지만 닥터진이 혼자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몰랐던 많은 유혹들이 닥터진 앞에 놓여있을 것이네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닥터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세 가지 있다네 첫 번째는 돈을 위해서 수술하지 말게나 닥터진이 개원을 하게 되면 수입의 규모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네 물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많은 수입을 쉽게 벌 수도 있다네 아무리 미용 성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닥터진은 장사꾼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의사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되네 두 번째는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수술하지 말게나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쉽게 수술이 잘될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가 다소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만날 수 있다네 만약 그분이 닥터진의 실력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생각된다면 굳이 그 점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네 무리한 수술로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하려 한다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고 수술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네 우리가 만나게 될한분한 한 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라네 세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분들을 특별히 더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네 우리가 만나게 될 고객분들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라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때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런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네 여성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언제나 여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되네 또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해서도 절대로 안된다네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닥터진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줄 것이네 이런 유혹들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닥터진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의사가 될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네 그동안 수고 많았네. 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네. 스승님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닥터진을 위해서 손편지로 직접 써주신 그 당부의 말씀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닥터진의 마음 한구석에 꼭 자리 잡고 있답니다. 닥터진이 하고 있는 미용 성형은 일반인들은 쉽게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떳떳하지 못한 수입도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돈벌이에 급급해하는 병원들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닥터진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닥터진에게 상담 오셨다가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듣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하지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수술 시술이 아니거나 닥터진 실력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드릴 자신이 없으면 닥터진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답니다 물론 그동안 닥터진에게 시술 받으시고도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도 없진 않으셨지만 저의 진심은 언제나 이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친구들이나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거나 여자는 언제나 여자라는 말씀도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한 번은 며느리분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며느리 앞에서는, 아, 얘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니? 돈만 버리지 말고 얼른 가자. 하시던 어머님께서 막상 수술하시기로 하시고 수술실에 들어오시니까, 원장님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스승님의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됐어요. 저희 병원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아름다운 실장님이 내온 계시는데요. 아직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스승님 말씀대로 우리 실장님들과 지지고 볶고 뭐 한타령으로 웃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한 분은 12년째, 두 분은 10년 가장 짧게 같이 일한 분이 이제 7년째 되시네요 이제는 뭐 가족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든든한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요즘 닥터진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내셔서 <웃음> 상담을 오시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오시거나 그냥 닥터진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거잘 됐는지 닥터진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 이런 분참 난감해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상담 일정이 많이 밀려 있고 해서 얼른 상담 오고 싶으셔서 조금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닥터진을 알게 되셔서 궁금하고 신기하고 하니까 얼른 한번 보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도 닥터진은 14일도 아니고 14개월도 아니고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승님께서 편지에서 당부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많은 분들에게 닥터진이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닥터진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들뜨거나 우쭐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닥터진은 지금과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 한번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승님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닥터진의 힘이에요 언제나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